잡반 p 죽인다. 어, 음, 음, 음. 노래 불러줘. 어? 동생한테 노래 불러줘. 음? 시시시작. 애리 음, 아, 아, 아, 음. 동생 생겨서 좋아? 좋아. 맞다. 이런 젤리 처음 먹어보네. 맛이 어때? 난 딸기맛만 못 먹어봤어. 어, 혜리 딸기맛 처음이었어? 혜리도? 응. 응, 어때, 맛이? 나 무명맛만 먹었지. 어, 맛이 어때? 엄마, 이건 뭐야? 나 이것도 데 <웃음> 디나 분, 분. 이나노주이나주 그래? 응, 이나공주 그치? 노래 주어보려고 우아, 우아, 우레, 우한 우아, 우아, 우아. 우아, 우아, 우아. 우아, 우아. 우아, 우아. 우아, 우아. 우아, 우아. 우아, 래 이번에는 겨울안군노래 뭐야 <목소리> 이 뭐야 뭐야, <웃음> 뭐야 다행이네 아이고 나쁜데 노래 그래? 아버 노래가 왔오 맞네 어? 이발 공주 노래 무슨 공주? 한번 봐봐 이거 나 야. 봤었는데 아 맞다 맞다 이거 뮬란 뮬란, 뮬란. 이거, 이거 뮬란. 나 봤었는데 어 맞아 봤었 어? <웃음> <웃음> 어! 맞아! 거 <웃음> <엄마>, 이거, <웃음> 네, 이거. <웃음> <응>. <웃음> 먹어야지 더 맛있지. 아니야? 다음 이야기예요. 생그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? 아니, 그 해리, 해리. 다음 영상에서 머리카락 또 만나요.